야, 말을, 말을 하고 끝나 아, 아, 하겠지. 아니, 무조건 아니, 가서 푹 꺾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진도, 이게 안 맞잖아. 아, 다시. 뭐 하면, 응? 어? 시그널을 보내고, 그치? 네. 다, 우리가 이 법전을, 정행은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신도들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더필요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나눠놓고 자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 이 경전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죠? 경전공부는 해야 되고두 번째는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죠? 경전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왜? 이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 안 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기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 경전 공부는 우리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신도들인데 기도하는 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 몸은 어때 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야 독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이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수행이 우리가 몸을 부산하는 기초단계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반 신도들하고 똑같이 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이 기도하는 방법. 그지? 이거는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일반 신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행은 내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 사람보다 먼저 갔으니까. 먼저 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무엇이 나아야 되겠나? 첫 번째. 일반 신도들보다 무엇이 나야 되겠나?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에이, 그럼 뭐 아는 것까지는 우리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신도들을 우리는 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가 닦아야 되겠지, 그제? 그러면 자기 업장 소멸부터 먼저 해야 되나? 자기는 걸려 있는데 자기가 해결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웃음> 이제는 신도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그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떻게 이 기도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세번째는 종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면 정신적, 심리적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건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심령과학이 귀신을 우리 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과목이 심령과학이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귀신 들리는 과목이 심령과학이라 하면 안 된다. 귀신 들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잠깐만 한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천부경 육경에는 우리는 어떻게요? 해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천부경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러면 모든 종교는 어떻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지? 단지 이 법이 틀리 갖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법만 바꾸면 되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지금부터 시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 신도들은 다음에 하고요. 자, 이제 수련사의 길. 우리 수련사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귀신이 들리지 안토록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있으면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귀신을 우리는 안 들게 만드는 방법이 주, 종교의 길이다 결국은 그것이 종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일반적인 그거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련사가 보교사라든지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신도들이 오는 것을, 신도의 어려움을 우리는 해결해 주는 것인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복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다. 기복은 포도 나지 않을 뿐더러, 기복은 답이 없다. 왜? 내가 어떻게 남을, 내 자신도 못하는 방국에 남을 이렇게 기복을 시켜주겠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지금 잘못되어 있는 얼수한 사람들인데 서는 수법에 불과하다 그러되면자 그래서 이 신도들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법은 우리가 어떻게 안내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기가 스스로 오늘은 이거 풀어줄게요 다른 데서는 내가 뭐하고 불교에서는 지금 오늘, 오늘 이 시간에 풀어줄 거라 불교에 다닌 사람들, 불교 불교 신자들이 되는데 이거 풀어줄 거야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내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종교인은 이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안내하고 교육하고 우리 행사 그렇게 종교 행사 하잖아요, 그지? 뭐. 1일 날 오라든지 15일 날 오라든지 뭐 지장제일이 오라든지 이에 모임 해갖고 뭐아놓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불가능한 거야 그죠? 이것이 불가능한 거 그러면 스스로 기도를 할수 없는 것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남의 도움 그렇죠? 그럼 이건 누가 해줄 거냐? 의사도 못 하는 거야? 이거 뭐 귀신 들리고, 정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했는데, 이걸 누가 해주겠나? 그죠? 자, 그래서, 남의 도움을, 이거는, 이것도 도쿄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되든 행사가 되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국한해야 돼. 이거는 기복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 기복에 들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종교인들은 어찌보게 되면 크게 다, 어떻게 사비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이 답은 없 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웃음> 그러면 우리가 이 스스로 하는 기도법과 스스로 하는 수행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 수행을 신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기도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가 나도 수행을 할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같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수행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기복으로 접근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망조가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신생 종교들이 누구말따나 새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가 죽고 난 뒤에는 항상 분파가 되고 사암을 하고 난리 났잖아요. 죽고 살리고 하는 거이 그래서 기복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는 기도법을 안내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인데 수행법을 올바로 가르치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 이유는 어사가 고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말도는 귀신병을 어사가 어떻게 고치겠나 <웃음> 그죠? 그리고 이 정신이 이 수행법에는 우리가 또 귀신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자 자, 수린사들이 응? 종교인들이 아니면 선임들이 이것이 할 때는 이 기도법은 우리는 교육이라든지 설명에 의해 상담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그지. 자 그러면 이 수행법은 혼자서 잘못 하잖아. 그러면 우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수행법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겠나.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우리가 그 동안에 조금 고쳐야될 부분이 있어. 고치자. 고치야 된다. 즉. 첫 번째는 절하는 거.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절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한때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참 간절도 힘들고 전부 하는데 이 절은 부질없는 거야. 절을 마 시키는 방법은 절에서 시키는 게 앞으로는 좀 제고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 내가 푸지기수로 이절 때문에 이 간절염 말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무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내 몸에 병들면 어떻게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노 자 두번째는 사경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가르치는 게지가 안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뭘까 독경하는 거는 연습시키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시은데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는 깨닫게 만드는 수행법이잖아 그것이 바로 절에 사는 건 참선이라 그제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제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이두뇌 사람의 모두는 이 두뇌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세뇌된 것을 잘못을 수정하는 것도 있고, 이 두뇌가 직결되어 있는 거야. 참선은 두뇌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 호흡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하자. 자, 참선할 때, 참선을 우리는 이 호흡법으로, 호흡법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두뇌를 두뇌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법은 안된는 호흡법은 육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호흡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단전호흡이라고 했었고 이거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운, 운동에 불과하지 이 두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가하게 되면 이 요가는 이것도 운동이에요. 요가도 운동이라는 거다. 우리 철까지 오갖고 요, 이거 운동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단전 철에서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될 군은 지금 단전 모으고 하는 건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시내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할수 있어요 단전하고 그치? 이것은 어떻게? 힘을 모으는 거요 힘을 모으는 거 이거 힘을 모으는 것이고 이것은 모여진 힘을 푸는 것이에요 푸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희에는, 기에는, 기가 한쪽에 몰리게 되면 이 병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을 순간적으로 모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운동으로서 이 단전과 힘을 합쳐가지고 순간적으로 당수를 하던 레슬링을 하던 이 순간적인 힘을 해갖고 이것이 운동이고 호흡이 호흡을 이용해서 기를 한쪽에 모아서 이것을 힘을 발휘할수도 숙달시키는 것이 우리는 운동이고 이거는 운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대 그러면 이거는 요가는 힘을 푸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꽉물리있으면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건강에 해치지 않는다 는 이것을 풀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에서 아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참선 방법을 두뇌술인데 호흡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뇌술을 수 하는 거예요 명상 그 자체를 그래서 명상은 우리 명상 강좌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기는생각 자오지간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선 방법 그제 이거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 극복해 나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는 종교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요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기복으로 종교가 기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망자만 파는 거야 기복이 되다 보니까. 기복이 너무 망자로 팔게 되게 되면 답이 이제는 없다면 나중에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망자가 없어지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리는 이제는 기복, 기복적인 이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종교적인 이런 두뇌 개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과제다 종교의 과제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크게 대비를뭐 기독교와 기독교와 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외국의 기독교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 기도가 불교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교가 자꾸 어이론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이 수행법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그리도 멀지 멀지 있지만은 이 올바른 수행법을 가이주지 못했다는 거다. 가이주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와닿지 못했다는 거다, 이? 와닿지 못한 이론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회피를 하는 거야. 이? 그래서 지금 절에 나가게 되면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소리다. 그 진짜 바뀌어야 돼, 절도. 이? 그다음에 기독교도. 너무 이거 한쪽에만 명신하게 되면 이것도 안돼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도 막 분쟁이 많잖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힘센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명상은 명상 시간에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불교 신도들인데는 불교 신도들 인데를 우리는 오늘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신도들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기도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게되 대부분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절에 갖고 밤낮 주야로 간센보살을 찾는 절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밤낮 주야로 지장보살 찾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밤낮 주야로 심려장구 대단히 기업을 하고 있는 크게 세 분야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는 가르치줄 필요성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불교 신도들은 내가 기도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효능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하고 내가 지금부터 해나가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으면 그 기도하는 힘이 많이 생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불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자는 거죠. 불교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절에서 부처님이라고 딱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크게 두 분류의 부처님이 있어요. 한 분류는 어떤 부처님? 이 이름이 불이라고 지어진 부처님이 있고 한 부처님은 보살이라고 부처님이 있다 그죠?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보살이라고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불과 불과 우리는 보살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게 없겠네요 자 불은 우리가 천국의 논리에 따르게 되게 되면 불은 저 인간 세상과 관계 없는 부처님이에요. 인간 세상과 관계 없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불교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 세상과 관계가 없는, 없는 거니까, 이 귀신의 세계나, 어떻게? 저 위에, 귀신의 세계나 아니면 저 위에, 저, 우리가 극락 세계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그 다음에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인간과 직접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장보살 이 그제 간센보살도 마찬가지다 나는 어떻게 인간이 이 힘든 제업을 다 닦아내기 위해서 나는 천상에 안 가고 이게 남아서 인간을 제도하겠다 한 부처님이 이 간센보살이다 그죠 그 다음 지장보살은 어떻게 하도 귀신들이 복잡하니까 인간들이 이 귀신들인데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 불이 안 되고 나는 보살로 남아있겠다 해갖고 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간선보살이다. 인간을 어떻게 힘들지 않게 잘 가게 인도하겠다 해갖고 천수천안. 눈이 천개여 손이 천개여 천수천안 간선보살이야.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겠노 이 보살인데 하겠지. 그죠? 불인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살인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보살이 간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된 거는 어떻게 아픈 사람들은 어디 가나? 약사열의, 약사열의 불이라고 한다. 그지? 약사열의 불은 어떻게 해요? 약사열의 불은 저 위에 있다고 했다. 그지?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런 말 해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약사 여러분인데 빨리 데리고 가줄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이가 부처님 중에 있으니까 제저 이제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에는 어?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자기가 타고난 그것을 가지고 운명수 계산을 해 봅니다 운명수 계산은 유튜브에서 운명수 계산해 갖고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와있어요 그죠 네. 운명수 계산법에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되요 자이 운명수에서 운명수가 있으면 이것을 4로 나누세요 이거는 불교 신도에 한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외고 자, 4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값이 나오게 되면, 자, 1, 2, 3, 4가 있다. 자, 1, 2, 3, 4가 있으 나머지 값이 1, 2 사람은, 우리가 아미타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정글이기 때문에, 어? 아주 큰 효과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방법하고는 조금 어? 감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가 남는 사람은 우리는 간세음보살이다. 삽이 놓은 사람은 우리는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사가 놓게 되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우리는 기도를 한 해보세요. 정근이라도 이 갖고 한 해보세요. 왜? 아미타불은 우리는 영혼을 다스리는 전생의 빚을 어떻게 탄감해 줄수 있는 부처님이에요. 자, 간센보살은 어떻게, 원래부터 이 불교에서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주기, 보살피기 위한 부처님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 인생의 짐을 들고 온 사람들.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거고, 지장보살은 어떻게, 귀신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 값이 삽이에요. 사가 있는 사람은 이것지 저것 다 복잡하니까 전부 다 기도를 못하니까 이석가모니 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 이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이 부처님을 모시고 융성된 절, 그제? 이 융성된 절을, 절에 가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그제? 자, 그래서 운명수에서, 운명수에서 자기 그것을 사로 나누고 나머지 값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식은 나는 1번이고 자식은 2번이고 남편은 3번이라고 하네 보자고요 그치? 그러면 나는 아미타불이고 자식은 간센보살이고 남편은 치장보살이라고 하네 보자 그러면 남편 사업을 잘 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나? 이 치장보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식이 시험을 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 음, 자식이니까 어떻게 간세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미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내 기도를 할 때는 아미탑을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도에는 심도가 있겠지.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깊이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단계, 단계,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저 단계를 못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1번인 사람은 1번인 사람은 1번 기도를 하고 2번인 사람은 2번 기도를 시키고 3번인 사람은 3번 기도를 시키고 4번인 사람은 4번 기도를 일단 시켜가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두뇌 수준을 해갖고 연관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명상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로 시작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명상하도를 읽어내기 전에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 기도를 쫙 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도로서 나는 명상을 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아심하도도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끝낼 때는 어떻게 아미타불로 끝내는 거야 이것이 순번이에요 순번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는 명상법을 한번 보자고요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하고 자 명상 수술을 한번 보자고요 자첫배 명상을 하게 되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아니 말이. 하심이 뭐그 아무 소용없는 거고 하심을 할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아미타불이라 하면 아미타불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마음이 탑을 정문을 하세요 정문 마음이 안정이 돼야 뭐될거 아니야 그지내 마음이 안정이 돼 명상이 되겠습니까 그지 복잡한 데서 명상이 뭐 되겠노 자 두번째 마음이 안정이 딱 되게 되면 이제 명상 사두를 쓰는 거예요 명상 하다가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명상을 하다가 어떻게 빠져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가 이것이 아심 하두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번째는 빠져나올 때갖고 여기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교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나의 부처님이 누구야? 아미타불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미타불 기도를 정근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명상 상태에서 나는 올바른 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것을 끝내는 거야 그럼 절에 갈 때는 순서는 이방법이래 명상 순서가 앉아끔 음, 하신 만하가될게 아니고 나의 부처님인데 이 정지를 하는 게내 부처님이 정리하는 것은 내가 명상에 들겠는데 잡기 오지 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잡기는 오지 마라는 거다 자아미타불 갖고 하는 것은 아, 우리 부처님이 나를 응? 수호할 수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니까 내가 명상할 때 이상한 귀신들이 잡기들 오지 마고그제 달라붙지 마라는 거다 그너 그래, 하는 거야 이 종교적인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 나름대로 하는 거야 이. 자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두뇌와 연통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두뇌와 연통되는 게 아니라 잠재이시면 막따라다가 한해에서 풀으라 붉었다가 이것만 하는 거지 그렇게 명상으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통제를 받아서 하든 자기가 스스로 하든 나중에 빠져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전화를 끊어야 되잖아 이제는 명상하든내 내 두뇌와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아심하도는 어떻게? 내가 빠져나오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명상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제 불교에 담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로 내 부처님하고 이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물이 깨끗하면 내가, 자,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하러 가는데 이 묵넘물 같이 더 깨끗하게 되면 함부로 수행하겠나, 안 하겠나? 못 하겠지? 그러면 내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따라 되돌아오는 거야. 자,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만,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올바른 면만 가게 되면 지금의 그, 어, 우리나라 이 종교를 보게 되게 되면 사회적인 활동은 기독교가 훨씬 잘해요. 자 병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훨씬 잘하고 수행법은 어떻게 해? 불교가 월등하게 또 뛰어난 거야. 잘만 하면 그러면 이거고 이거고 합치야 돼그지 원래 이게 합치난 것인데 이 각자만 분리해 갖고 <웃음> 자기 근대로 분리하는 거야. 원래부터 기독교와 이 마무에 는 어떻게 해? 이 기독교 가다가 둘이 형제가 나눠지 갖고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이거 가다가 나눠져 갖고 이런 거잖아. 이거 하나는 기독교 그대로 가고, 하나는 유대교로 가고, 하나는 마음대로간 거잖아. 형제가 싸움해 갖고 아니? 그렇게는 이 종교가 분파가 돼 갖고 그래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분파가 많은 게 이거 뭐 감당이 안될 정도로 분파가 많아지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방법론이 없어 그러면? 올바르게 가는 방법이겠죠. 이것이 바로 정도라는 거다. 그죠? 이 복잡할 때는 사람도 복잡하고 이 종교도 복잡할 때 정도로 가는 그 순간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